품을 내가 이제 입게 되다니 어, 나도 이러다 셀럽이 되는 거 아닌가? 셀럽이 되고 싶은 마음이지만 현실은 그냥 직장인연봉 조금 받고 일 많이 하는 직장인 여러분 알어? 저도 몰라요 개버에는 이런 거, 이런 거다 떠나서 제가 다입었봤을때이게 촤악! 촤악! 촤악! 어, <웃음> 안녕하세요 에너지언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날씨 진짜 좋잖아요 진짜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은 밖에 뛰어나오고 싶죠 뭐야 진짜 날씨가 최고 최고 진짜 데이트하고 싶은 날씨잖아요 마음이 살랑살랑살랑거리고 그런 날씨인데 안타깝게도 데이트할 사람은 없어요 정말 안타깝다 음. 날씨가 너무너무 좋지만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는 아우터는 필수로 갖고 다녀야 돼 근데 봄하면 아우터 아우터하면 봄이잖아요 이런 날씨로 너무 꾸미고 다니는 건 요즘 트렌드가 아니잖아 요 꾸민 듯 자연스러움 요런 게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봄하면 은 가을보다는 제가 봄인 것 같아요 봄하면은 약간 트렌치코트가 꾸미기 꾸민것 같지만 안꾸민것 같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입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 바로 트렌치코트인데 저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고가의 물건을 받아보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와 나도 감격했잖아 근데 제가 하나하나 뜯어봤거든요 빗살만해 원단이 너무너무 좋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짜잔 바로 트렌치 런던의 트렌치콘인데요 와저 이거 복고가 너무너무 감격했어 너무너무 이쁜거야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트렌치 런던이란 거좀 생소하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작년에 국내에 런칭한 브랜드래요 트렌치 런던은 영국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제움홀더가 만든 프리미엄 브리티쉬 패션 브랜드로 영국 전통 스타일리시함 그대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영국의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신사의 나라 연구에서온건지 몰라도 내가 입으면 와 진짜 멋진 뿜뿜이야 또 제가 키가 크잖아요? 너무너무 잘 어울려 나 트렌치 코트를 진짜 체질인가 봐 나한테 딱이야 그럼 한번 오프돼서보여드릴게요 개봉, 개봉 개봉 개봉 박두 트렌치 런던 포장부터 완전 고급져 와 장난 아니야 빠라바라빰 빠라바라빠람 80년대의 특징 요 노래를 벗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 진짜 제가 이거 다 마음에 들었는데 제일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카라 이깃부분에 트렌치 아 너무 이뻐 진짜 진짜 이게 여러분 아 이거를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게 원단의 느낌을 만져 보셔야 되는데 한번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와 안도 고급스러워 트렌치 런던 잉그랜드 저는 L사이즈를 선택했습니다 와 속에도 완전 너무너무 너무너무 장난 아니야 진짜 오! 이 영국 프리미엄 브리티쉬 브랜드 트렌치 런던 있잖아요 이 트렌치 런던은 많은 할리드스타들과 유럽 패션스타들 사이에서도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이라고 해요 아 어, 근데 그 제품을 내가 이제 입게 되다니 어, 나도 이러다 셀럽이 되는 거 아닌가 셀럽이 되고 싶은 마음이지만 현실은 그냥 직장인 연봉 조금 받고 일 많이 하는 직장인 네, 제가 이 브랜드를 처음 알게 됐잖아요 제가 물론 유행을 잘 모르고 그래 가지고 이 브랜드에 대해서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영국 프리미엄 브리티시 브랜드 트렌치 런던은요 트렌치 코트를 통한 발견의 여정에서 전통적인 가치를 모던한 디테일로 표현한다는 콘셉트를 지향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말 이런 얼음말다 필요 없어 영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이 트렌치코트 안에 다 쏟아 부은 거지 어어 내가 또 이제 대학생 때 영국에서 두달 살다 왔거든 나는 약간 영국과 이렇게 인연이 깊은 것 같아 사이트를 보니까 다양한 색상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 트렌치코트의 대표적인 색상 하면 베이지도 있고 블랙도 있고 네이비도 있는데 저는 이게 블랙인가? 블랙 같으면서 네이비야 그래서 그런지 몰라서 좀더 고급스러워 저는 물론 트렌치코트 하면 베이지가 대세긴 하지만 저는 이 색이 너무 더 갖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쿨톤이야 쿨톤, 겨울 쿨톤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연한 베이지색 보다는 진한 이런 색이 잘 어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스나 컬러도 한번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색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이게 슬림 핏이에요 슬림 핏 슬림 핏이라서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미디움 사이즈를 입거든요 미디움 사이즈를 입는데 이게 아무래도 슬림 핏이다 보니까 좀짧을것 같아서 저는 L 사이즈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M사이즈 입지만 팔이 긴팔은 중이야 너무 길어가지고 좀 l 사이즈 맞을 것 같아서 라지 사이즈를 받았습니다 한번 입어 볼게요 말이 뭐가 필요해? 입어야지 입어야지 여러분께 알려드리지 한번 입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트렌치 코트는 꾸미면서 안꾸민다자연스러운 그래서 저는 트렌치 코트를 한번 입을 때는 어 안에 안에 이너도 같은 것도 좀 자연스럽게 입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입은 거는 블랙스넥 기본 화이트 반팔 티셔츠를 입었고요 한번입어볼게요와언가도 달라 때까리 달나 때까리 아, 갑자기 이거 입었다고 사람이 고급져지네 어, 아, 여러분 어때요? 요거 한번 이렇게 프렌치 이렇게 풀고 다녀도 멋스럽지만 약간 잠갔을 때도 있거든? 한번 잠갔을 때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드한번 잠가 볼게요 여러분 저 진짜 너무 예뻐 보이잖아요와 이거 진짜 미쳤다 미쳤어 진짜 이 그냥 다닐 때 이렇게 그냥 벨트 넣어가지고 귀찮으니까 이렇게 다녀도 돼 이렇게 다녀도 되지만 벨트 한게더 슬림해 보이고 예쁘겠죠 이게 원래 보통 보면 벨트를 이렇게 뒤에서 해서 묶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정이 돼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 고정이 돼있어 그래가지고 벨트가 막 달랑달랑 거리거나 그런 달그달그걸거리필요 걱정이 없겠네 날씬한 것보다 살빠진다봐 여기 끝에 맨 끝에 찰수 있어. 나 여기 맨 끝에, 맨 끝에. 네. 아, 너무 쇠치하면서 너무 이쁘지 않아? 공부 잘잖지 않아? 빛을 올려. 와. 근데 이게 핵심의 특징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 트레치 코트에 다이쁜데 뒷모습, 뒷모습이 더 예뻐. 뒷모습 중에서도,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길, 길. 오지오지 이거거든. 이거야, 이거야. 뭐, 유년잭을아이코리카 디자인을 형성한 로고와 함께 을 붙여가 착용하 디자인. 이런 거! 잘 몰라요. 하지만 내가 봤을 때, 딱 봤을 때또 트렌드해 보이고, 남들과 약간 차별성 이 있는 트렌치부터 가지고좀더 사람들이 이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음. 그리고 제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이 긴팔 원숭이에요, 긴팔 원숭이. 근데 얘는 팔이 길어. 어. 팔이 저한테도 괜찮아요. 라지 사이즈. 그니까 러요 점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거는 이게 내가 보니까 슬리피인데 원단 자체가 이 몸매를 약간 이렇게 잡아준 느낌이에요. 그래서 몸매를 예쁘게 만드는 그런 슬리피스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트리치코트 같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엄마가 엄마가 딱 봤을 때 이게 와 이게 왜 비싼지 알겠대. 왜냐면 원단이 원단이 남달려. 뭐뭐개개이 제가 봤더니 개버디 원단을 사용했대요. 근데 개버디 원단 여러분 알아? 저도 몰라요. 개버디 원단 이런 거다 떠나서 제가 딱 입어봤을 때 이게 촤끔, 촤끔해. 어, 엄머에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너무 괜 거야 이게 그리고 제가 보기엔 방수도 될것 같은 거예요 방수이게비아스때 봄에는 비올릴이 정말 많거든요 나서 기상했잖아 그래도 알아요 이게 봄에는 비올릴이 많은데 이 방수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통풍도 되는 것 같아요 어. 내가 느낀다 그래 그리고 온단이내 몸에 싹감기는게 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요 고급적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이미지가 너무 달라 보이잖아요 갑자기 고급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비사 브랜드가 약간 트렌드가 이렇게 좀 약간 로고도 바뀌고 그러면서 약간 젊어졌다고 하지만 얘는 더 세상 더 젊지 와펜 와펜 여러분 요즘 와펜 있는 것 어, 나만 그런가? 나는 와펜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 너무 트렌치해 보여그 보이, 젊어 보이고 영어해 보여서 요게 포인트 이거 포인트 이 오른쪽 어깨 와펜 트렌치 트렌치 어, 그래서 그 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얘가 좀더 제가 느낌으로는, 제가 그 제품을 이어보진 않았지만 제 느낌으로는 얘가 좀더 영화 느낌에, 슬림한 느낌에, 촥! 팍기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근데 다른 거다 떠나서, 나 너무 예쁜 것 같아. 나 지금, 나 지금 내 모습이 너무 자폭이 있고, 너무 예쁜 것 같아. 진짜. 이게 그리고, 아... 되게 <뷰> 이쁘지 않아요? 와 어, 진짜 이게 옷 하나가 저는 맨날 옷에 돈 쓰는 걸 너무 아까워가지고 막 5만원짜리, 막 10만원 넘는 잘 사거든요 근데 이런 고급진 걸 입는 사람들이 명품 이런 걸 입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네 와사회님이 어, 너무 달라구요 완전 달라구요 여러분 뭐 세상이 택도 힙해 트렌치 택도 너무 힙해 어? 그리고 안쪽을 보면 은 이렇게 안주머니도 있고 더 슬레임! 라지지만 더 슬레임! 택도잎에 여기 이렇게 바코드도 있어요. 바코드도 있어요. 음. 살트렌치런던닷컴음요 바코드를 누르니까 트렌치런던의 공식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오. 이렇게! 끈이 고정돼 있어서 끈이 안 움직인 줄 알았는데 끈이 고정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리가 있어가지고 끈이 움직이질 않아요. 볼까요?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 디테일 하나 하나가 다 살아있네. 어? 트렌치 런던. 저테 이렇게 고급진. 응? 이트렌치코트를 선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 정말 자비 입을 것 같아요. 올 봄에는 이거 하나로만 진짜 열심히 열심히 입고 다니면서 어 남들 데이트하는 거 구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봄을 한번 만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이거 입고 다니면 남자친구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분으로 음.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